아, 그만 그만 그만 아나더못 먹겠어 음, 응. 아 언제까지 먹으려고 진짜 너네 술못 먹고 죽은 귀신 붙은 것 같아 아 알았어 알았어 나 잠깐 바람 좀 바람 쐬고 갔다 와서 다시 먹자 아 지금 더 먹으면 피자 한 판이 뭐야 피자 여러 판 구울 것 같으니까 잠깐만 잠깐만 바람 쐬고 올게 너네들끼리 수다 떨고 있어 알았지? 으, 시원하다 아 진짜 아 저것들은 언제까지 술 마시려고 진짜. 아, 막차는 끝났겠네 끝났겠어 Uh, 피곤해 어? 아... 불을 안 가져왔네 어저번한테 빌려야겠다 어저 혹시 불좀 빌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아,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혹시... 무슨 향수 쓰세요? 이렇게 가까이 오실 때 향이 너무 좋아가지고요. 아, 아 진짜 그거 쓰세요? 정말로? 아니 저도 그 향수 쓰거든요. 근데 전혀 저한테는 이런 냄새가 안 나던데 아그 말이 맞나 봐요 사람에 따라 향수가 같은 향수여도 향이 다르게 난다고 그러거든요 채취가 정말 좋으신가 봐요 향이 이렇게나 좋은 거 보면 저한테는 저는 향못 맡으셨죠 저도 오늘 뿌리고 왔는데 <웃음> 아, 말이 너무 길어졌나요? 아 괜찮으세요? 음. 어? 저기서 드시고 계셨어요? 아 저는 뒤쪽 맞은편 자리에 앉아서 먹고 있었어요. 아 친구들이 어찌나 집에 안 가는지 술고래들이에요 술고래들 아 저는 술잘못 먹어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네, 먹고 있어요. 혹시 술 많이 드셨어요? 그게 아니라 얼굴이 점점 빨개지시는 것 같아가지고 아, 제가 너무 빠니 쳐다 왔죠. 아,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 제가 빠니 쳐다보는 게 익숙해져가지고 그게 부끄러우실 줄 몰랐어요. 아, 그리고 워낙에 이쁘시니까, 저도 모르게 계속 쳐다보게 됐던 것 같아요. <웃음> 아, 지금도 안 봐야 되는데, 계속 쳐다보잖아요. <웃음> 아니요, 진짜로 이쁘세요. 향도 너무 좋으신데, 향만큼이나 아름다우신 것 같아요. 아, 조금 오글거렸다. 그쵸? <웃음> 아, 제가 생각해도 좀, 오글, 우글... 오글, 어, 한 대, 더, 여? 네, 그, 그래요. 좋죠, 좋죠. 저 좋죠. 좋죠. 하... 그럼 이게 근처 사세요? 와, 어, 거기 살면 막자 끊기지 않으셨어요? 저 그쪽 라인으로 가는데 끊겼거든요 아 그래서 어떻게 가야 될지 고민 중이시구나 아 이럴 때는 택시 같이 타는 사람 있으면 좋은데 그럼 돈도 굳고 좋잖아요 혹시 이것도 인연인데 괜찮으시면 저랑 같이 택시 잡아서 가실래요? 어, 저희도 거의 끝나가고 어, 언니님? 언니님 쪽도 거의 끝나가시면 저랑 같이 택시 타고 가요. 어차피 가는 길 똑같으니까 가다가 먼저 내리시고 저는 조금 더 타고 가면 되니까 돈은 뭐 현금으로 주셔도 되고 현금 없으시면 요즘 카카오뱅크도 있잖아요. 저한테 연락처 주시면 제가 얼마 나왔는지 알려드릴게요. 그건 어떠세요? 아싸 <웃음> 아, 좋아가지고요. 그렇지 않아도 택시비가 너무 많이 나올 것 같아서 걱정하고 있었는데 다행히 언니랑 같이 갈수 있으니까 너무 진짜 다행인 것 같아요. <웃음> 어 그러면 핸드폰 좀 이게 제 전화번호요. 제 이름은 미노샤예요. 네. 그러면 저 친구랑 다 얘기 끝나고 정리하고 언니도 다 정리 되시면 연락 주세요. 기다리고 있을게요. 같이 같이 가요. <웃음> 네. 그럼 먼저 들어가세요. 네, 네. 저 이거 조금 남은 거다 피우느라 할게요. 네. 아, 어, 대박. 와. 내가 라이터를 안 들고 오길 잘했지. 아, 그럼 잘했어. 잘했어. 내 자신아. 기특하다 와, 근데 어떻게 저렇게 이쁘지 진짜. 이쁜데? 냄새도 너무 좋아 내 취향이다 진짜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정신 차려 그러지마 저 언니는 해녀 할 수도 있어 그러지 말자 사심은 버리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고 어술 먹었다고 막이 여자 저 여자한테 막 어? 들이대면 안 되는 거야 정신 차려 정신 차리자 정신 차리자 됐어 응. 실수하지 말아야지. <웃음> <웃음>